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파트 템플릿을 만들고 그리고 드로잉 템플릿을 만들고 이두 개의 파일을 연동해 가지고 이런 표절한 같은 것을 자동화 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그쵸? 파라미터하고 릴레이션 수식관계를 사용하기 위한 날리지웨어 지식 기반 설계라 고 그러죠 그런걸 하기 위한 환경설정 옵션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게 돼야지만 이런 정보들이 보이는 겁니다 파라미터라는지 릴레이션 정보들이요 자.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파트 있죠. 파트 템플릿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파트 템플릿이라는 것은 어떤 설계를 하기 위한 기본 출발점이죠. 그래서 파트 설계를 할때 나는 축이 필요하다 또는 뭐 재질이 필요하다 또는 기본 물성치 뽑아내고 그 다음에 파트 속성에 들어와서 이런 정보들을 미리 채워놓겠습니다. 얘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단품을 계속해서 만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속성들이 이 단품을 가지고 도면을 쳤을 때뷰는 생성하시면 되는데 그런 밑에 표절 안에는 이런 단품에 기입해 놓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표시되면 상당히 좋겠죠. 그걸 좀더 연구를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물론 이런 정보들은 나중에 이제 어셈블리 파일에다 그러면 결국은 BOM 정보에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설명드려야 될 내용이 많으니까요. 자, 빠르게 한번 실습을 해 보겠습니다. 카티아는 관리자 모드로 실행하셔도 되고 일반 모드로 실행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품 템플릿부터 만들어보죠. 파일류 하시고요. 파트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죠. 여기서 그냥 이름 바꿀까요? 프로퍼티 프로덕트, 저는 파트 템플릿이라는 의미로 t 로 하겠습니다. 나머지 정보들은 좀 이따가 채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컨트롤러스 세이브 저장을 하죠. 이 폴드에다가 저장을 하겠습니다. 어느 위치에 저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위치나 저장하시면 됩니다. 자, 축을 하나 만들까요? 저는 면은 하이드 하고요. 여기 축 있죠? 엑시 시스템. 툴스 툴바입니다. 이하고 똑같은 방향성을 가지는 스탠다드 방식으로 해서 원점에다가 축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름도 프로퍼티에서 변경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그 다음에 센터 포인트를 하나 만들죠 자, 인 s e r t gs 센터 포인트 그 다음에 레퍼런스 엘리먼트 툴바 중에서 포인트 누르시고 코디네이트 좌표로 0 0 0 지점에다가 결국은 절대 원점에다가 그래서 그렇죠?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있으면 나중에 스케치 작업이라든지 뭐 구속을 잡을 때 상당히 편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파트 바들 워크 오브젝트를 하고요 gs 같은 경우에는 지오메터리컬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그때그때 필요한 요소만큼 추가해 놓으시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요. 간단하게 여기다가 형상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나중에 지울 겁니다. 사각형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고요. 돌출하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재질을 한번 추가해 보죠. 누르고요. 아이언 재질을 저는 파트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오케이. 좋죠? 그런 파라미트의 이름이 뜰 겁니다. 자, 재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더블 클릭해 보시죠.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시각적인 표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렇죠? 인헤리턴, 여기, 애널라시스에 가시면 여기 기본 물성치라고 보입니다. 영 모듈 값이라든지 보이션비, 밀도, 뭐, 열팽창률복부각 이런 제일 정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정확하게 물성치 값이 나오겠죠. 물론 새로운 신소재가 개발됐다. 그 신소재를 카티아의 재질로 등록하고 싶다 그럴 때는 스타트에 인프라 스트럭치에 머티어리 라이브러리 들어가셔가지고 여러분이 새로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요 일단 얘에 대한 물성치를 한번 뽑아내보죠 매주 툴바입니다 요거 누르시고요 파트 바디 찍죠 여기서 어떤 정보를 뽑아낼 거냐 체크하면 되겠죠 커스터마이즈 누르셔가지고 저는 볼륨 덴시티 밀도 매스 질량 센터 a 레 i 비티 무게중심점 이 레드그린 블루 이세개선이 만나는 위치가 바로 무게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하죠 오케이 누르면 이런 물성치값도 추출돼 나올 겁니다 이렇게 달팽이 모양이 뜨면요 항상 로컬 업데이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실제로 매스라는 거 하고 매스는 질량이죠 웨이트는 무게고요 그러니까 질량하고 무게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맞죠 그래서 어, 무게를 계산하실 때는 이 질량에다가 9.81 메타 s 체크 그렇죠? 작업 결국은 중력 각도를 꼽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의 어떤 여러분 목욕탕 가시죠 목욕탕 가셔가지고 그옷 홀딱 벗고 목욕하러 들어가기 전에 뭐 하시죠 항상 무게 재보시죠 내 몸무게 얼마지 이렇게 근데 우리가 흔히 말하기엔 뭐 60kg 그러면 60kg 몸무게 60kg입니다. 이것은 질량이 아닙니다. 무게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kg 포스죠 kg 중이라고 그러고, 그에 따른 사람이 지구에 산다는 얘기는 지구의 어떤 중력을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죠. 중력장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기 때문에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해가지고 실제 무게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이란 우선 우주 어디에서나 똑같은 물리량이지만 무게란 우선 위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구에서 60kg짜리도 달에 가면 중력이 6분의 1밖에 안되니까 10kg짜리가 되는거죠. 다이어트 하기 참 좋습니다. 그렇죠? 달에만 가면 다이어트가 되는거예요자 그렇죠? 우스갯소리입니다만 자 질량하고 무게차이점도 좀 기억을 해놓으시고 잡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런 단위들을 변경하고 싶다 그러면 툴의 옵션입니다. 들어오셔가지고 파라미터에서 유닛에서 바꾸시면 됩니다. 매스 킬로그램, 나는 고람으로 바꾸고 싶은데 그럼 고람 하시면 됩니다. 또는, 어, 중력가속 저, 저 저거 있죠? 어, 실제로 무게는 폴스 단위를 쓰는 겁니다. 로그 g 폴스, 로그 g 중을 쓰시는 거고, 또는 뉴턴 단위로 쓰시면 되겠죠? 결국은 1로그 g 폴스라는 게 9.81 뉴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뭐 엉뚱한 얘기 하고 있는데요. 자, 이런 기본적인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실제로 뭐 하셔야 되냐면, 파트의 속성 있죠? 프라비트 로샷, 여기 이런 정보들을 채워야 됩니다. 이런 정보들이 실제로는 나중에 이제 어 도면의표제라인지 아니면 그렇죠. BOM의 표 형태로 BOM에 표시될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요 파트 넘버 요 내부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그냥 쓰겠습니다. 자 버전 1이라고 보죠. 그 다음에 요 값은 그냥 복사하셔가지고 여기다 채워버리겠습니다. 뭐 정의나 학명 그냥 쓰죠. 소스 어디다 샀느냐 만들었느냐 사왔느냐 출처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죠. 저는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거로 하겠습니다. 디스크립션은 그냥 빼죠. 자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외에 이런 정보들 있죠. 뭐 설계자 설계 회사 뭐 이런 정보들은 여러분이 일일이 다 추가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하나만 추가해보죠. 얘예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설계자면 하 결국은 문자열이죠. 그래서 단위를 스트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런 실수는 리얼은 실수고요, 인테즈는 정수입니다. 스트링은 문자열이고, 트루, s 스 길이, 각도, 시간, 질량 여러 가지 있죠. 자, 스트링 타입을 하시고 이거 누르시고요. 여기다가 설계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설계자 쓰고 그 옆에다가 여러분이 이제 제 이름을 쓰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하면 하나의 정보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게 파일마다 이렇게 다 추가한다고 그러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물론 템플릿 만들고 있는데 자 저는 지우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더 쉽게 하는 방법은 이런 메모장 있죠? 메모장 가지고 만들어 놓으시고 불러와 쓰시는 것이 진짜 편합니다. 하나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드는 방법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요? 그냥 첫 번째 열에다가는 이렇게 쓰시고요. 탭키 누른 다음에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는 property name이 요게 되는 거고요 배류 값이 요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문자열인지 정수인지 실수인지 어떻게 판단하죠 뒤에 단위를 쓰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매스 단위가 되는 거죠 자 여기다 매스라고 해야 되는데 어, 웨이트라고 해놨네요 그냥 웨이트나 매스나 똑같은 걸로 보겠습니다 어차피 기계 부품 조그만 거 설계한다고 했을 때는 자 그런데 이런 정보들을 어떻게 하면 되죠 불러와서 쓰면 되는 겁니다 익스널 파라미터 누르셔가지고 목록 열기 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옵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케이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자 여기는 이제 어, 초기 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템플릿 만들고 있으니까 초기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케이 하면 되는데 문제는 뭐죠? 이런 거죠. 이런 메스 정보라든지 또는 재질 정보가 이 속성하고 연동이 돼야겠죠. 이 안에 직접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직접 써버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이 형상이 바뀌면 매스 값이 바뀔 거고 당연히 이 값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데 일일이 들어와서 수동, 어, 수동으로 수정을 하셔야 됩니다 좀 불편하죠 자 그래서 자동로 으 연동시키는 방법은 수식관계를 걸어야 됩니다 자 수식관계를 걸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날리지 툴바에서 fx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예를 한번 찍어보죠 그럼 얘와 관련된 모든 정보가 뜰 겁니다 이게 해제되어 있으면 더 많은 정보가 뜨니까 좀 지저분해 보이니까요 눌려놓고 누른다는 얘기는 내가 찍은 요소에 대해서만 내부 속성을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웨이트 있죠? 얘를 더블클릭 한 다음에 이 말은 수식을 그렇죠? 파트바디 안에 집어넣을지 바깥으로 뺄지 이런 얘기입니다. 뭐 만들겠다 안 만들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아니요 눌러가지고 바깥으로 빼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메스 그렇죠? 여기 있죠? 얘를 찍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하면 yes. 동기화 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s y n c h 얘가 바뀌면 같이 바뀌겠다. 이런 얘기죠. yes. 하면 이제 된 거죠. iron도 마찬가지죠. 더블 클릭한 다음에, 아니요. 여기 이름 있죠. 야우 연동을 하는 겁니다. 얘가 아니에요. 그렇죠? 오케이. yes. 하면 기본적인 파트 템플릿 작업은 이제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이런 정보, 이 형상은 필요 없으니까 저는 지워버리죠. 얘까지 체크되어 있으면 이 스케치까지 같이 지워집니다. 자 오케이 해버리고 그러면 당연히 빵빵빵이 되겠죠. 수식관계 정상적으로 걸렸고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만들어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달피모 문양이 있다면 항상 업데이트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유저 꼭 해주셔가지고 여러분이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는 세이브 저장을 해놓고 파트 작업은 일단 끝내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도면하고 연동을 하는 방법을 찾아야겠죠 지금 이 부분이 끝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죠 파일 6 드로잉으로 들어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ISO 타입을 할 거고 A3 뭘 쓰겠습니다 오케이 하고요그 다음에 프로퍼티에서 일단 삼각법으로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하죠 자 저장은 음, 뭐 A3T라고 하겠습니다. 자 됐죠? 창을 버티컬로 보죠. 두 개를 열어놓고 보겠습니다. 좀 순서를 바꿀까요? 이쪽을 이렇게 놓죠 자, 이쪽은 좀 줄이고요. 이쪽은 좀 느리겠습니다. 자좀더 느리고요. 보죠. 자,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니까요. 이 부품과 부품 간의 그러니까 파일과 파일 간에 연동 관계를 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트에서 일단 시트 1번 있죠 시트 1번을 저는 이 단품을 가지고 이제 도면 뷰를 치면 단위 이 파일의 이름 있죠 이름이 여기에 표시되게 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자 해보죠 당연히 여기서도 F-X 수식 관계를 거는 겁니다 F-X 누르고요 얘를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트 1을 찍으면 시트 1의 별명 을 이제 변경하실 수 있다는 얘기에요. 얘를 더블 클릭하시던지 찍고, 아니 밑에 add 뮬 formula 하셔도 됩니다. 자, 더블 클릭해보죠. 그럼 이렇게 뜰 겁니다. 넌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좌항이고 여기가 우항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자, 노트패드에서요. 보죠. 만약 여러분이 a는 10이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a라는 숫자하고 10이라는 숫자 같다. 초등학생한테 물어보면, 같다. 쌤, 같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겠죠. 그렇지만, 프로그래밍을 좀이라도 해보신 분이라면 a하고 10하고 같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10이라고 하는 10이라는 우한값을 값을, 값을 그렇죠? a라는 변수 좌항에다가 대입하겠다 이런 개념입니다. 할당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0이라는 값을 a라는 그릇에 담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에 뭐가 되는거죠? a가 되는거넌 우리가 하얀 칸에다 지정하는 값이 결국은 10, 결국은 우한 값이 되는 겁니다. 그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수식이라 개념은 자, 그래서 여기다가 뭘 하면 되겠죠? 이 값을 가져오면 되겠죠? 이걸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약 가지고 있는 속성정보가 쭉 보이는데 그 중에서 저는 어떤 거요 파트넘버, 얘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오케이, yes,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얘하고 얘하고 연결관계, 링크관계를 수립하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그럼 당연히 얘 눌러야겠죠. 자, OK 해보면, 그리고 바뀌었죠. 파트 뒤로 OK 누르면, 시트 넘버도 이렇게, 시트 이름도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external parameter relation, 요거는 뭐죠? 외부 참조. 다시 말하면, 현재 파일에 있는 변수가 아니라, 이쪽, 다른, 다, 다른 파일에 있는 변수를 끌어다 썼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죠 만약 이쪽에서, 제가 p r o p e t 들어와서, 여기서, 프로, 어, 땡땡땡, 네, 썼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쪽에 하면 반응이 되야겠죠안 되고 있죠. 왜? X. 누르셔가지고 동기화 시켜주란 얘기입니다. 하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둘 사이 연동 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런 개념을 확장을 시켜나가는 겁니다. 자, 다시 원래대로 해놓죠. 오케이. 하고 저장을 하고요. 이쪽에서도 이게 동기화가 파일과 파일 간의 관계다 보니까 이걸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것도 변수를 만들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어, 텍스트에 attribute link라는 개념을 써가지고 해봤는데 그게 잘 깨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외부 참조를 만들고 그 참조된 변수를 가지고 직접 타이틀과 표제란에다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부품명 가져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나머지 이쪽에 있는 설계자 이런 정보들을 가져오게끔 해보죠 자,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fx 자 저는 이제 부품명부터 해, 부품명은 일단 부품명부터 해보죠 뭐 그냥 간단하게 스트링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파트넘버가 어차피 보면 부품명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스트링으로 문자 이죠죠 예, 하시고 부품명 이렇게 주정그 다음에 여기다 바로 수식 관계를 걸겠습니다. 에드포뮬 a 하시고요. 이쪽에 찍겠습니다. 아니면 여기 이미 가져온게 있으니까 여기서 찍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여기 찍죠. 찍고 여기서 파트 넘버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면 이런 식으로 됐죠. 계속해서 작업해 나가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설계자입니다. 설계자도 스트링 문자열 타입으로 뉴어 파라미터 누르시고 여기다 대고 설계자. 그 다음에 에드포뮬 a 찍고요. 예약 가져 있는 정보 중에서 저는 이 설계자 속성 정보를 가져와서 링크를 걸겠습니다. 됐죠? 그다음에 다시 한번 누르고요. 이번에는 기계 설계 성인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에드 포뮬러 이쪽 찍고요. 성인자로 가져오겠습니다. 예스. Yes. 오케이. Okay. 아니까 양상국 정보가 가져오고 있죠. 제가 양상국 음, 코미디언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웃음> 이게 동영상 만들 때마다 맨날 양상욱 양상욱 그러는데, 자 그분 뭐 하시나요? TV에서 얼굴 안 보죠, 오래됐는데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이 동강 들으시는 분 중에 양상욱 아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사인 받아서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제 딸내미가 사인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그분이 아주 바쁘셔가지고 아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카톡 보냈는데, 자. 그럼 제가 마누빵 쏘겠습니다 <웃음> 우스갯소리 아니고 진짜입니다 자 계속 하겠습니다자 설계승인자까지 해봤죠 계속해서 문자열 타입으로 하셔가지고 네. 설계회사 이렇게 쓰죠 포뮬라 누르시고요 찍고 설계회사 가져오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면 됐고요 어, 이번에는 설계일자인가요 도가이 스트링 타입으로 하겠습니다. 이쪽 찍고, 설계 일자요. 오케이. 오케이 하죠. 그 다음에, 어, 무게죠. 그 무게면, 매스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냥 무게라고 쓰죠. 무게라고 하셔도 되고, 웨이트라고 하셔도 되고, 뭐, 어떤 이름을 쓰던, 그거는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무게라고 하죠. 에더 패뮬라, 예 찍고요. 얘가 가지고 있는 속성 정보 중에서 웨이트 속성을 가져오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이번에는 음 재질인가요? 재질은 글씨니까요 스트링 타입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질 찍고 예 찍고 여기서 material 가져오죠 예스 yes. 오케이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보들을 이제 다 가져온 겁니다 이번에 스케일까지도 한번 표현해 볼까요? 스케일 자 그러면 스케일이라는 스트링 타입을 하시면 되겠죠? 찍고요. 스케일이라는 영어를 써볼까요? 자그 다음에 에드포밀라 스케일 정보는 뭐가 져 있죠? 이 단품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도면이 가지고 있는 거죠. 보면 그래서 이 도면 시트를 찍으시면 아 여기에 음, 이런 정보들이 잘안 뜨네요. 그러면 얘를 찍어보자. 얘를 찍어볼까요? 얘도 안 뜹니다. 그렇죠? LS만 어, 뜨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는 좀 이따가 다른 방법으로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캔슬하고요. 이 파라미터는 지워버리겠습니다. 예스. 여기까지만 일단 만들도록 하죠. 됐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됐죠? 파라미터 값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쪽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프라프티 들어와서 여기다가 대고다 빵빵빵빵 써보죠. 여기다가요. 오케이 했습니다. 저장을 하죠. 그러면 자, 외부 참조가 어떻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죠. 다 선택하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싱크로나이즈. 동기화 시키시기 바라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 빵빵빵이 붙어버리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퍼티에서 다시 한번 다지우죠 오케이 하고요. 저장을 하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단품은 닫고요 이제 이 드로잉 파일에서 여러분 뭐 하시겠습니까 이 표제란을 이제 만들어 야겠죠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표제란 만들 때는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제가 이거 저장 했나요 예, 표제란 만들 때는 시트 백그라운드로 들어온다고 그랬죠 간단하게 뭐 테두리 쳐보죠 예, 지오메트리 툴바 에서요 저는 사각형 출발점 퍼스트 포인트는 00탭그 다음에 계속 탭키 누르시면 됩니다. 위더스 420으로 하죠. 높이 297로 하겠습니다. 엔터하면 만들어졌고요. 약간 안쪽으로 옵셋을 시킬까요? 그래서 요거 누르셔가지고 옵셋 마우스를 안쪽에 갖다 놓으시고 탭키 누르셔가지고 한번 안되면 여러번 탭키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자 10정도만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여기다가 뭐 여러분 나름대로 회사 나름대로 어떤 표자를 만드시면 되는데 저는 음 강의를 빨리 진행해야 되니까 그냥 표로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열의 개수가 몇 개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죠? 석삼도 우리 이렇게 하시는 분은 안되죠? 그렇죠? 자 가겠습니다. 옆 표입니다. 9에 2로 하겠습니다. 오케이 클릭하면 만들어졌죠? 자, 더블 클릭 하신 다음에요 일단 직접 이름은 직접 쓰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품명 그 다음에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설계장 더블 클릭 기계 설계 성인자 일단 정렬은 나중에 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 일자형 어 무게인가요 뭐 하나 빠진거 같은데 설계에서 설계일자 무게 예, 이렇게 하죠.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재질 그 다음에 스케일이고 하죠. 그 다음에 각법 이렇게 하죠.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는 뭐 해야겠습니까. 각각 이 정보하고 연동을 시켜야겠죠. 연동시키는 방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리 하시고요. 텍스트데이터가뜰 겁니다. 요 가운데서 우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우클릭 하셔야 돼요. 우클릭, 엑스트리뷰트 링크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파트넘버 있죠. 근데 어차피 이거는 외부에서 가져온 값이고 여게 이제 내부에서 가져온 값인데 이 값을 쓰던 사실 이 값을 쓰던 뭐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를 찍어보죠. 예부 파라미터, 예를 찍겠습니다. 찍으면 부품명 뜨죠. 얘랑, 그렇죠? 오케이 누르셔가지고 얘가 뜨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이게 업데이트가 안 됐나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요. 그러면 다시 한번, 어차피 건 다음에 업데이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계속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 여기 표 안에 들어온 거죠? 다시 한번 더블 클릭. 우클릭. 애틀리 링크. 설계자. 오케이. 오케이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우클릭. 성인자. 얘랑 연동하겠다는 얘기죠? 오케이. 설계에서. 얘 찍고요. 오케이. 설계일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재질. 하죠? 스케일. 스케일은 따로 만들어 온게 없죠? 그럼 시트 한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트 나름대로 의 속성이 있어요. 쭉 내리면 뭐 1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스케일. 얘를 쓰겠습니다. 오케이. 1대1. 됐죠? 각법은 그냥 쓰겠습니다. 삼각법. 보통 이런 데는 이제 그림을 쓰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사각형에서 우클릭 오토피트 해버리죠. 글자 크기는, 글자는요, 불림 정도로 할까요? 불림이면 G로 시작하죠? EFGGGGG. G, G, G. 예, 분림을로 하겠습니다. 어딨냐. 예, 굴림 하시고요. 글자 크기는 한5 정도로 하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모터피트 쓰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조금만 폭을 조금 늘리죠 이렇게요. 어, 이게 전체가 선택되어 있어서 한꺼번에 늘어나네요. 그렇죠? 자, 선택 해제하고요. 더블 클릭한 다음에 하나씩만 조금씩 늘리겠습니다이 어, 정도로 늘렸다고 보죠. 자, 얘를 끌어다가 여기다 맞추고 싶은데 잘안 맞죠? 아이고, 너무 느렸는데요 그렇죠? 그러면 음, 요세 줄은 잡고요. 좀 줄이겠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딱 맞추고 싶은데 잘안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 표의 앵커 포인트를 바꾸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하죠. 요걸 하고요. 그다음에 끌어다가 여기 갖다 놓으시면 이게 딱 맞을 겁니다. 이런데. 아니면 우클릭 하셔 가지고 이렇게 포지션 링크 하신 다음에 크레이트누르시고고점 찍으면 돼요. 아이고. 근데 이게 그래도 야하 연동이 되는 것 뿐이지 이게 위치가 잡히는 건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 앵커 포인트 바꾸시고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얘 잡고 가운데 정렬 좀 해주자. 이렇게 해주는 거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난 거죠. 어떻게 보면 일단 워커시트로 빠져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 동기화 안됐으니까 다시 한번 싱크로 넣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쫙 바뀌는게 보이죠 자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템플릿 작업이 끝난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일단 창을 다닫고요 예스 yes 한 다음에 여기서 만들어 놓은 T있죠? 얘를 열어가지고 제가 간단하게만 이렇게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저장을 하죠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얘를 열어 보겠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얘가 아니죠? 도면 파일 예죠. 얘를 열겠습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익선을 레퍼런스가 지금 무게만 바뀐 거죠. 동기화 전체적으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되면 이것만 선택하시고 동기화 시켜 주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게 확인되죠? 그러니까 폭을 적당히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자, 그런데 자, 그러면, 얘는 저장을 따로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이 부분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Ctrl U, 저장하고요. 빠져나오죠? 지금부터 이제 중요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어, 템플릿을 이렇게두 개를 만든 겁니다. 그렇죠? 파트 T라는지 A3T 두 개를 만들었어요. 그럼 얘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부품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거지 않습니까? 만들어 야죠 자, 그러면, 한번 메모장에 설명을 드리죠.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니까 템플릿을 활용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그렇죠? 템플릿을 더블 클릭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이 파일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렇죠? New from, 요거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n 프 w f r 의 차이점이 뭔지, 그걸 먼저 설명 드리죠. 일단, 실습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더블 클릭으로 한번 해보죠. 맞죠? 자, 내려놓고요. 요 파트 T죠? 얘 가지고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고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요. 일단, 세이브 e a 하는 거죠. 템플릿은 건드리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음, 테스트 1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요. 그러면 당연히 속성 정보를 조금 변경을 하셔야겠죠. 이 부분은 어쩔 수 없어요. 테스트 1.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정보들은 좀 비교 정보를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자, 1이니까요. 그냥 1로 다 빵빵으로 해놓겠습니다. 오케이 하죠. 자 그런 다음 여기다 이제 간단하게 형상을 하나 만들어보죠 xy평면 잡고 그냥 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고요 필렛 처리 간단하게 할까요 밖에서 하죠 뭐 급하니까요 치수는 기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자다나오고요그 다음에 필렛 주는거죠 한 5정도로 할까요 이게 선택이 조금 더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솔리드웍스라면 이게 하나만 선택하면 쭉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데 카티아는 그런게 없어서 좀 불편합니다. 저는 20 정도로 하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뭐 요가지고 이제 끝내죠. 재질도 한번 바꿔볼까요? 요거 누르고요. 그 다음에 뭐 알루미늄 재질을 하나 추가했습니다. 오케이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저장을 하면 되겠죠. 테스트 엘로 저장이 되겠죠. 테스트 엘로 저장이 될겁니다. 됐나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얘의 속성이 한번 어어보죠프라 들어가 보면 이런 식으로 질량도 바뀌어 있고 머티리얼도 바뀌어 있고 바뀌어 놨습니다 자저장을 한번 하고요 자 그러면 얘를 이제 도면화 시킨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이 템플릿 파일을 다시 또 더블 클릭하는 거죠 도면 템플릿을 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거죠 이 파일이 지금 누구랑 연동되어 있냐면 얘랑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둘 사이 연동되어 있는 거지 얘랑 연동되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어, 무슨 얘기냐면요. 장에 버티컬 해보죠. 지금 이 파일이랑 이 도메인이랑 연동되어 있나요? 그렇진 않죠. 처음에 템플릿 만들 때는 이둘 사이 연동을 해놨기 때문에 얘의 정보를 여기서 가져와 쓸수 있나요? 못 씁니다. 그럼 말짱 꽝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 도면 파일 있죠. 도면 파일을 클릭하시고요. 8에 보시면 링크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어떤 파일하고 링크 관계를 만들 거냐 이런 얘기죠. 링크 하시죠. 지금 누구랑 연결되어 있습니까. 파트 T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저, 제가 만든 이 테스트 1이랑 연동을 하고 싶어요. 일단 포인트 다큐먼트 있죠. 여기 들어오셔가지고 리플레이스 한 다음에 테스트 1 열기 해주면 연동 관계가 재정립이 되는 겁니다. 리프레이션번 해줄까요? 여기 와보면 어떻습니까? 테스트 이라는 다 연동이 되어있죠? 활성화됩니다. 싱크로나이즈 안되어있죠? 싱크로나이즈 하겠습니다. 그럼 다 선택하고 한꺼번에 싱크로나이즈 하면 되죠. 왜 이렇게 연동이 가능하냐면 결국은 변수 이름이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 관계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익선을 레퍼런스 한번 올라오는지 확인을 하셔야겠죠? 이런 식으로 다1111 올라오죠?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이제 뭐 하면 됩니까? 뷰를 생성하면 되겠죠? 찍고, 얘예 찍고, 여기서 클릭하겠습니다. 그럼 열어보면, 얘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다 넘어오는 겁니다. 폰명, 그리고 설계자, 이런 정보들, 무게, 재질, 정확히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이런 양식들은 여러분이 조금 더 다듬어 줘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죠 그렇죠? 얘도 물론, 세이브 에이저 하셔가지고, 될수 있으면 즉 테스트 1 이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테스트 1 이런식으로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야지만이 아 예, 얘는 얘 얘구나 이렇게 될신 이름 다르게 뭐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그렇지만 파트하고 이렇게 도면하고 이름을 각 해주면 나중에 찾기도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번째 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리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요거죠 이거. 요거. 파일 뉴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단품에서 일단 해보죠. 근데 요걸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파일 뉴하겠습니다. 아참뉴 아니죠. 파일 아 이런 분 질문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파일 뉴 하신 다음에 이 파트로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이 파트를 누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템플릿하고 연동하는 방법 없느냐 이거 질문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으면 저도 좋겠는데 다른 프레임 있죠 뭐 솔리드웍스나 인벤트나 엔엑스나 뭐 어떤 프레임램이 아닌 3D 프레임들이 대부분 템플릿 정의하는 기능이 있어요 근데 카티아만 유독 저거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 너무 고집시켜가지고 그런건지 아니면 옛날에 이런 아주 오래된 프레임이다 보니까 처음에 설계할 때부터 그렇게 해놔가지고 이제 뭐 중간에 바꾸기가 좀 힘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못 바꿉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구글링을 통해서 많이 찾아봤는데 어떤 분은 이제 뭐 VBA를 건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는데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이거를 바꿀 이유가 있나? 그렇죠? 왜냐? 파일, 뉴, 프롬 이란 메뉴가 있는데,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이첫 번째 방법으로 하시는 방법, 탐색기에 더블 클릭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그냥 파일 오픈하셔가지고 하셔도 됩니다. 더블 클릭이나 오픈이나 똑같은 방법이죠. 그렇죠? 자, 두 번째 방법으로 해보죠. 자, 파일, 뉴, 프롬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품 템플릿을 열어보죠. 요게 뜹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을 해 놓으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처음에 여러분이 만약에 new f r o 을 하셔가지고 단품하고 그렇죠 이 단품과 도면 작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는 될수 있으면 될수 있으면 도면 파일을 먼저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왜 그런지 한번 보죠 얘랑 얘랑인데 일단 뭐 그냥 뉴프로 만들면 파트부터 먼저 해볼까요? 그럼요? 파트 T 하고있습니다그 다음에 다인히 세이브 이즈 이번엔 테스트 2로 해보죠. 저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프랍트에 들어와서 테스트 2라고 바꾸겠습니다. 그냥 컨트롤 V 하고요. 여기랑은 2, 2, 2 쓰죠. 오케이. 저장을 하죠. 그 다음에 간단하게 형상도 하나 만들어보죠. 이번에 요렇게 해볼까요? 예. 그 다음 패드, 오케이. 요정도로 하겠습니다. 테스트 2.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음, 그냥 열어놓고 할까요? 리어폰으로 만든니다이번의 도면 템플릿까지 다 합해야겠죠? 얘를 열겠습니다. 열기. 그럼 이 대화상자가 떻게 됩니다. 이 대화상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죠. 지금 뭐냐면, 이런 얘기.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 이 도면 템플릿은 누구랑 연동이돼 있죠 얘랑 연동이 돼 있는 겁니다 이 두개랑 아, 헷갈리네요 새폴더 만들어 가지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거는 없애버리겠습니다 얘랑 얘랑 연동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연동이 뜨는 겁니다 요는 도면 파일이고 요거는 단품 파일이라는 얘기에요 둘이 연동되어 있는데 이름을 바꾸라 이런 얘기죠 얘 찍고 이름 바꾸면 됩니다 리네임 한 다음에 요거는 이제 테스트 2라고 하면 되겠죠 테스트 2 도면 파일로 저장할 거다 근데 요 단품 파일이 문제입니다 얘랑 물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를 내리셔가지고 얘 이름도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테스트 2 이렇게 해보죠 오케이 하겠습니다 근데 못 바꾸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이미 저쪽에서 제가 단품 파일에다가 테스트 2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럼 못 바꾸나 그러면 일단 오케이 한 다음에 얘에서 에이트에서 링크 하셔 가지고 얘를 다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지금 파트 t 랑 연동이 되어 있으니까 이거 누르셔 가지고 리플레이스 한 다음에 다시 테스트 2랑 연동 관계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게 에러 납니다. 잘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자. 테스트 2를 지워 버리죠. 자 어차피 나는 단풍만 만들고 도면은안칠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은 나중에 도면까지 칠 생각이 있다 그러면 그래서 그렇죠? 얘 가지고 먼저 작업을 하시기 바랍니다 New From 하실 때자 파일 e New 하시고요 New From 도면을 먼저 도면 템플릿을 가지고 열기한 다음 이렇게 뜨죠 그럼 도면 이름도 저는 Test2라고 바꾸죠 OK 그 다음에 얘도 밑으로 내린 다음에 얘 이름도 테스트 2라고 바꾸겠습니다. 테스트 2. 오케이. 잘 되죠? 오케이 누르겠습니다. 그럼 도면이 열립니다. 그럼 단품은 어디 있느냐? 뭐 이걸 저장해 볼까요? 컨트롤 S, 세이브 테스트 2번이라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테스트 2란 도면은 있지만 단품은 있나요? 없습니다. 어? 단품 어디 있지? 못 찾죠? 그럼 어떻게 찾느냐?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테스트 2랑 연결돼 있죠? 얘를 오픈하십시오. 오픈하셔가지고 얘를 별도로 세이베 as 별도로 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얘 누르면 돼요.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무슨 얘기냐면 이두 개의 파일이 얘랑 얘랑 연동이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거죠. 단품 작업만 할 거다. 그럼 얘만 쓰면 되는 거고 얘는 지워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도면 작업을 까지 할 거다.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한 세트로 보면 연결관계가 맞물려 있으니까, 그렇죠? 단품에서 어떤 물성치가 속성을 바꾸면 당연히 도면에도 같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을 잘 이해하시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조금 복잡한 얘기고 굳이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템플릿을 만들어서 써야 되느냐,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한 번만 잘 만들어 놓으시면 나중에 작업 시간을 상대 많이 줄일 수가 있죠. 그냥 이렇게 표로 만든 다음에 다더블클리하셔야죠 이름 바꾸고 이름 바꾸고 이름 바꾸고 그건 누가 뭐라는 사람 없어요. 그렇지만 그렇죠.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모든 게제저희 지론은 그렇습니다. 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사람의 귀찮이점 때문에 발전하는 겁니다. 귀찮잖아요. 바꾸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동화시켜 놓으면 좀더 작업시간을 좀 줄이고 좀더 자동화시 되고 사람의 실수를 방지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뭐 설계자를 홍길동이 해놨는데, 여기서는 홍길 영으로 바꿀 수도 있고, 뭐, 오타가 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좀긴 시간 동안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